아비스 여러분 어, 오늘은 민들레 홀씨라고 하네 민들레가 이제 씨를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한건데 이걸 한번 레진에 담아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얼레진을 사용해 볼게요 음, 몰드가 레진이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이형 레진을 사용해 볼게요 저울을 키고 용기를 올리면 용기 무게가 나오니까 저울을 0으로 맞추고 수제를 50% 그램 넣어볼게요 주제가 10이면 경화제가3이니까1 5를 넣으면 돼요 경화제를저울의 0으로 맞춰주고 저어줄게요 내지 내기 뿌옇게 변하는데 투명해지고 물결무늬가 없어질 때까지 저어주면 돼요 몰드에 먼지를 좀 제거해줄게요 이민들레 꽃이 담는 작업은 처음 레진아트 시작할 때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좀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재료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좀 있었는데 며칠 전에 밥 먹고 집에 오는 길에 봄이 되니까 이제 꽃씨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민들레가 많이 꽃씨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참에 만들어 봐야겠다 올라오는 길에 하나를 따서 말렸는데 여기 조금 씨가 빠졌어요 이렇게 좀 모양이 예쁘게잘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온 기포를 한번 제거해 줄게요. 몰드에 레지는 3분의 1, 4분의 1 조금, 일단은 많이 붙진 않을게요. 호시가 들어갈 자리를 천천히 가라앉혀 주셔야 돼요. 뚜껑을 닫고, 그리고 씨가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한번 고정을 해줄게요. 호씨가좀 빠진 것 같아요. 만 어쩔 수 없...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스포이드를 하나 버린다 생각하고. 완전히 굳었네요 한번 몰드해서 빼볼게요 엄청 많이 꽃씨들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솜털같은 모양은 굉장히 유지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닫으면 보고, 광택을 한번 내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기포들 보이시나요? 이거 다 갈아내야 돼요. 이 사포 작업이, 고난이 예상됩니다. 여기, 이 밑부분, 기포가 많이 생겼고, 여기 턱이 있는 이 부분을, 깔아내서 본형을 만들어볼게요. 보시면, 턱이 다 없어졌죠? 근데, 턱은 없어졌는데, 뿌에서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레진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코팅을 할게요. 코팅이 됐고요. 여기 바닥 부분을 정리 주기 전에 글리터를 넣어서 반짝이는 효과를 줘볼게요.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게 아 이걸 이걸 알았어요. 사포질을 하니까 아무리 액을 겉에 코팅을 해도 좀 이렇게 뿌얀 자국이 남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걸 좀더 유의해서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그 필름지나 글리터를 넣어서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쁜 색이 나게 좀 뭔가 몽환적이지 않나요? 되게 마음에 들고요. 이거는 문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책장같은거 바람에 날리지 않게 이렇게 대놓는거예요 장미꽃이나 민들레 홀씨나 말린꽃 꽃을 많이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생각보다 좀 어,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사포를 하, 사포질 하는거랑 그 사포질 후에 마무리하는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많이 미숙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 많아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장 두 달이 넘도록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만들었던 문진이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